안녕하세요 지련입니다. 오늘은 패스오 x 액자 델레리움을 시작할건데요 이번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저도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함께 해보시겠어요? 저도 이 게임 해본지 얼마 안돼서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즌 델레리움 기본 추천 리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w n s i s a o n 설정 좀 다시 할게요. 제가 디아블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악마 사냥꾼을 했었어요. t e h u d e 그래서 너무 익숙한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서도 레인저를 낼까 합니다 그래픽 카드가 한번 나가서 어쩔 수 없이 구린 걸 꽂았는데 너무 너무 구려 와 그래픽카드 너무 구려 기절하겠네요 설정을 하면 좀 나아질까 설정을 하면 좀 나아질까 좀 나아질까 여기가 기본이고 기본이고 기본이고 뭐가 나아지지 모르겠죠? 너무 구린 게 문제네. 오, 더 부족한 패사도 아하. 이거 게임 많은데, 너무 방해될. 강해들... 것 같죠? 와우 튕겼습니다 너무 구렸죠 너무 구렸다는거죠 너무 구려서 너무 그려서 게임이 진행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하 하하하 다시 한번 로그인해볼까요? 역시 저 퀄리티로 밖에는 안되나봐요 아하 일단 게임 시작합니다 제가 안그래도 지금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메인보드도 나가서 지금 중고로 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로세스가 2세대라서 2세대 i5 인텔 걸 쓰고 있거든요, CPU를. 근데, 2세대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드가 맞는 게 별로 없는 거죠. 115 소켓이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115 소켓에다가, 제가 DDR3 램을 32기가를 꽂아서 쓰고 있는데 이그 성능을 다 내려고 하면 별로 없단 말이죠 일단 이 패스 오브 자일이라는 게임이 그렇게 크게 스펙을 요구하는 게임은 아니라고 그래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제가 이전에 썼던 그래픽카드가 550TI 였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그거보다 하위 기종이죠 하위 기종인데 일단 이거를 계속 써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어, 컴퓨터가 뻥나면 그때 바꾸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서는 컴퓨터가 전원이 나간 줄 알았어요 파워가 그래서 파워를 still b r e a t h 파워를 제가 파워를 제가 시소니 걸로 브론즈를 650w짜리를 사서 꼈는데 그래도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이게, 보드도 문제였던 거고, 그래픽카드도 문제였던 거죠. 부팅할 때, 윈텐 화면을 불러야 되는데, 불러오질 못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 진짜. 돈이 나갈 때확 나간다고 지금 제가 돈이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도 나가버리고 야, 노트북도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서브로 사용을 하고 있던 거라서 지금 그래픽은 이거하고는 비슷해요 그래픽 자체는 이거랑 비슷하고 램만 빼고는 성능도... 비등비등 할겁니다 걱정했어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알바... 해서 돈이 좀 모일 때까지는 해당 그래픽으로 업로드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쟤네나이테소에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그래픽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 역시 그래픽카드 빠리라고 역시 그래픽카드 빠한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때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빼서 여기다가 놓을 수 있고 이 주얼의 경우에는 주로 하는거 있고 부로 들어가는게 있어요 여기 보조 보조대상 스킬 투사체 보조 관통보조라고 되어있죠? 보조로 들어가는거고 보조라고 써있지 않은거면은 주 기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겁니다 아아 구입으로 들어갔네 판매 볼때 컨트롤키 누르고 클릭하면은 한 칸씩 들어가요. 수나. 여기에 퀘스트가 나옵니다. 퀘스트. 예 얘기를 걸면서 퀘스트를 하나씩 얻어 가는 거죠. 퀘스트. 보상을 선택하래요. 지금 연결이 되어있죠? 보조를 들어갈 것인가? 분할 음, 공격투사체 근접 공격투사체 충격화살 충격하면 음, 하나씩 다 읽을게요 저는 그렇게 스토리를 중시하는 타입은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됐고 그러면은 이거 충격파살은 가운데 휠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공격은 왼쪽 버튼이죠? 오케이. 서 편지 내로갑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시프트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제자리 변경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스킬잼에 레벨이 오릅니다. 이게 해당잼을 기 치우고 해장잼을 끼우고 계속 계속 적을 해치우다 보면은 이 보석이 진화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m a n a i Le veo mucho, le veo poco. 이렇게 또한 좋은데 이런게 나와버리면 곤란합니다 아 이게 시즌 3에서 이번 시즌에서 나오는 그림자인가봐요 어어 -어. 그런 것 같죠 사냥의 인카운터 맞는것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빈 플라스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워서 쓰는거죠 상급조작 물조끼 이렇게 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추운 보석을 끼울 수 있고 음. 생가죽지 않아가 회피가 하나도 없죠 저는 회피 보석은 오른쪽 버튼을 빼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뺄수 있어요 대 네, 러블를 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회피 생명요빈초 회피 저는 회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